안녕하세요 쏘언니예요 바싹바싹 침고이는 ASMR 들으시고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셨죠? 오늘은 물을 따로 넣지 않아도 되는 애호박 체전을 만들어 볼게요 만난 요리 지금 시작할게요 먼저 애호박을 일렬성대로 얇게 채썰어주세요. 제가 산 애호박은 꼭지를 땄을때부터 수분이 굉장하더라고요 양파 반개도 얇게 채썰어 주시고요 감칠맛 담당 청양고추도 하나 썰어 줄게요 손질된 채소를 볼에 담고 소금 한 티스푼을 넣어 줄게요 조금 있으면 애호박에서 물이 생길 거예요 비주얼 담당 빨간고추도 넣어 줄게요 오늘은 보리새우 한컵을 다진뒤에 갈아서 볼에 넣어줄게요 전분가루를 사야한다면 감자전분가루를 사세요 활용도가 제일 높아요 감자전분가루 4큰술 부침가루 1큰술, 튀김가루 2큰술 넣어주고 잘 섞어주세요. 집에 전분가루만 있다면 전분가루만 넣어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멸치액젓 1큰술 넣어주세요. 간장을 찍어먹지 않아도 간이 딱 맞아서 너무 맛있어요. 이제 불을 켜고 팬에 열이 오르면 반죽을 올려주세요. 너무 센 불에 하면 애호박이 다 익기도 전에 겉부분만 탈 수가 있어요. 불은 중약불에 해주세요. 조금 지나면 물이 나와서 뭔가 쫀득쫀득한 질감으로 변하는게 눈에 보일거예요 애호박에 수분이 많아서 그런지 이번엔 바삭하지가 않았어요 다시 구워볼게요 정 굽는 장면은 저도 편집하면서 넋을 놓고 계속 보게 되네요 중독성이 있어요 이번에는 처음보다는 바삭했지만 그래도 만족스럽지 못했고요 아마도 애호박에서 굉장한 수분이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애호박마다 수분이 다르기때문에 전분가루의 양을 조절하셔야 할것같아요 이번엔 전분가루 두큰술을 추가해서 구워볼게요 확실히 바삭해졌어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팬이 계란용 사구팬인 것 같은데 저는 구입하고 전만 오지게 굽고 있어요 희한하게도전 계란이 너무 동그란 것보다 그냥 팬에 굽는게 더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물을 따로 넣지않고 애호박채전을 바삭하게 굽기 완성! 달짝지근 매콤하고 바삭바삭 속은 아주 쫀득해요 오늘도 바삭한 애호박채전을 먹는 ASMR을 시작해볼게요 꼭 만들어보세요! 두번이요? 세번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